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로 주로 데이트레이딩을 합니다. 어제 오늘 매수한 세종목이 6%, 9%, 6.5% 수익이 나던 중에 막판에 6.5% 수익이던 종목이 자리를 잠깐 비우던 참에 6%에 맴돌던 것이 마이너스 10%로 급락하였습니다. 이래서 데이트 트레이너들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나 봅니다. 오늘 오전장 정말 정말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과욕이 화를 불러왔네요. 또한번 반성해야겠습니다. 금일 2%라도 먹고 뺐어야 되는데 어제 잡은 거 오늘 매도하고 나왔다가 다시 잡은 게화근이 되었나 봅니다. 충분히 저항대를 돌파할 거란 예상을 했는데 결국 밀리는 걸 보고 이익 실현을안 했던 죄입니다. 이래서 고수님들을 따라가긴 역부족인가 봅니다. 수익은 나더라도 매도하기 전까진 수익이 아닌가 봅니다. 어찌 보면 주식을 떠나기 전까진 수익이 0% 아닌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하루에 5에서 10% 수익나서 그런지 나름 자만했던 것도 확근이 되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났던 잠시나마 거만했던 재계채측지를 해봅니다. 오늘은 다시금 9월 말에 악몽이 떠오르네요 당분간은 수급매매고 뭐고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더 악몽이 떠오르네요. 제가 아는 매매인데요. 뭐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상승장에선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오늘은 장초반 말고는 저의 방법이 잘못된 건지 원칙을 어긴 건지 아무래도 둘다 잘못이란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가 글을 올렸더군요. 저점 매수 고점매도 저도 주식첨할 처땐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싸서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저점은 예를 들어 만원짜리가 5천원을 찍었을 때 5천원이 저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5천원을 찍고 이전에 6천원에서 하락할 때큰 거래량이 터졌다며 이 6천원을 돌파한 10.6500이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과거 A사, B사, C사. 지금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지만, A사 제품이 유독 비쌉니다. 왜냐하면 선호도가 높고 시중에서 많이 사는 회사 제품이구요. 동급의 B사는 가격이 엄청 저렴하지만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C사의 제품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50% 가격으로 대포 인하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살까요? 당연히 A사의 제품을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럼 B사는 A사의 네임밸류란 벽을 넘기 힘들겠지요. 그럼 기술개발등 시스템, 성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럼 동급의 C사의 제품은 반가격으로 인하합니다. 땡처리 가격이지만 성능도 A사랑 맞먹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AS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C사의 제품은 언제 살까요?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기반을 잡았을 때 똑같은 제품을 반 가격에서 많이 오르게 되었을 때 사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식으로 수익은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 VIP에 언틀면 실시간으로 가리켜주면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But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되기까지 노력한 사람들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원 밑에서 매수, 만천원의 1차 이익실현. 그럼 애널리스트가 천지이기 전에 1,100원을 돌파를 예상했을까요? 제 생각엔 예측할 수도 있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순 있으나 매도 타이밍은 개개인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럼 만원 밑에서 매수 원칙을 어기고 1,500 상승했다 500원 먹으려다가 수수료도 빼고 해야하니 11,200에서 500원을 볼 것입니다. 그럼 만천원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유명 애널리스트를 탓하면 절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익은 날수 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 왜 그런지 자기의 기법이 잘못되었는지 가장 큰건 자기만의 원칙을 깨웠다는 것. 오늘 저도 원칙을 깨는 바람에 막판에 무너졌네요. 자리에 있었더라면 손절했을 텐데 라고 생각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의 수익은 투자원칙 플러스 자기만 이기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수분들의 매매기법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전 절대 고수도 아니고 초보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원칙은 고수분들의 발톱을 때도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좀쉬어야할것 같군요. 1%였던 주식이 10%로 상승한다. 이 구간에도 분명 장중 이익실현물량으로 주춤할 때가 있겠죠. 그럼 1%였걸 9% 먹어서 10% 매도가 아니다. 난 5% 먹고 일단 매도 후 다시 이전 상승세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버리더라도 확인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습니다 고수님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군요. 주가의 흐름을 볼땐 장중 40분까지는 5분봉을 봅니다. 장초 5분 극단타를 칠땐 1분봉 5분봉에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했다. 2에서 3% 상승 중 그럼 재빨리 1분봉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5분봉 흐름을 파악합니다. 내일 차트 매매를 합니다. 거래량은 필수구요.